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에 올린 오지큐 마켓의 이제 네이버 이모티콘 제작하는 과정과 이제 간단한 설명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그걸 설명드리고자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음, 혹시라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음, 제가 네이버 이모티콘 만든 게 이제 보라돼지 이거니까 이걸 켜고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으로 많이 해주셨던 질문은 픽셀 크기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어, 이건 어, 픽셀 크기를 처음에 늘리는 방법을 알면 줄이는 것도 쉽잖아요 근데 그게 늘리는게 기본 음 그냥 아 의미대로 아무렇게나 늘리는게 아니고 비율에 맞춰서 늘리는게 나중에 줄이기도 비율에 맞춰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먼저 기본 그 네이버에서 원하는 이모티콘 사이즈인 7 4 0에6 4 0 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네모 안에 플러스 있는 거, 이거를 누르면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떠요. 이제 여기에 740, 640 누르면 이렇게 너비와 높이가 조정이 되죠? 여기에 이제 DPI. DPI는 이제 72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72로 맞추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크기도 키우, 키워서 할거면 이제 큰 사이즈로 프린트 할 것도 생각하면 그 해상도가 높은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400 이나 뭐뭐그 이상을 해도 되는데 400으로 하면 레이어 개수가 너무 줄어들고 용량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평범하게 보통 300으로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300으로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정이 됐고 자그 다음엔 이제 크기를 설정했으면 색상 프로필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rgb 하고 c m y k 두가지로 다녀요 rgb 는 이제 이모티콘으로 디지털 화면으로만 볼 때는 이제 rgb 로 편집해서 그려도 상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프린트 이제 디지 를 이제 실물로 볼수 있는 종이나 천이나 굿즈 같은 그런 사물에 다 프린트 를 하길 원한다 할 때는 cmi k 로 작업을 하는게 내가 그린 그림의 채도 나 이런게 변경이 없기 때문에 좋거든요 어 그래야 되고 cmi k 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의도에 따라서 이걸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냥 이모티콘만 하고 싶다 초보고 나는 연습삼아 한거니까 요럴 때는 그냥 rgb 해서 작은 사이즈 700 40에 640으로 그냥 고그 사이즈로 해서 제작을 해도 되고, 아, 일단 나는 그 외에 다른 작업물로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좀큰 사이즈, 캔버스도 큰 사이즈로 만들고, 이제 그, 이거 색상도 c m y k 로 해서 설정을 해서, 어, 창작을 해서 캔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나중에 그 외에 다른 굿즈들이나 이런 프린트물로도 만들,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을 잘 해주고 시작을 하면 돼요. 이 캔버스가 지금 740에 640 캔버스 잖아요 이걸 다시 동작 누르고 캔버스 눌러서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 왼쪽에 보이시죠? 왼쪽에 이거 나사 모양 누르면 동작 그 다음에 두 번째 캔버스 맨 위에 잘라내기 및 크기 눌러서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여기 취소 설정 초기화 있죠?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면 이 크기가 나와요 740에 640, 내가 dpi 300으로 설정한 이 캔버스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캔버스 설정을 이거 크기를 지금 조절할 거잖아요. 비율에 맞춰서 그럼 캔버스 리샘플. 이게 나중에 크기 줄일 때도 요걸 여기 들어와서 요걸 리샘플 눌러 가지고 하면 돼요. 지금 이 크기를 크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비율에 맞춰서 크기가 조절이 되거든요. 여기를 저는 대충 3000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 비율에 맞게 3000에 2595 픽셀로 설정이 돼요. 뭐요 사이즈로 해서 큰 사이즈로 저는 완료 해서 작업을 했어요. 어? 그 요거 요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 이제 이거 애니웨이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걸 눌러서 얘 크기를 아 얘를 복제를 한 다음에 잠시만요. 죄송해요. 옆으로, 왼쪽으로 슬라이드 하면 복제, 공유, 삭제가 나와요. 그럼 복제를 하나 눌러주면 같은 사이즈의 캔버스가 하나 더 생기죠? 들어가서 얘를 크기를 조절을 해줄 거예요. 동작, 그 다음에 캔버스, 잘라내기미 크기, 그다음에 설정. 여기 다시 캔버스, 리샘플, 얘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730. 으로 바꾸면 640으로 나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얘가 길로 나가 볼게요 이게 지금 바뀌어 있죠 처음에 복제된건 3000에 2595 에서 740에 640으로 바뀐게 보이죠 이렇게 바뀌어서 사이즈 픽셀을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음, 두 번째로 질문 많이 해주신 건 음, 일러스트에서 기본 글씨체를 상업용, 이모티콘으로 쓸수 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보통 되게, 어, 상업용으로,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글씨체는 이제 기본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이제 여기 프로크리에이터에서 제공하는 글씨체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네이버나 이런데 보면 무료, 무료 폰트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는 걸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거나 나는 그것도 좀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손글씨 요즘엔 그냥 손글씨로도 자연스러운 글씨 좀, 좀 완전 정자로 예쁘지 않은 글씨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어, 폰트는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이패드로 작업하고 컴퓨터로 옮겨서 파일명을 수정해도 되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당연히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에서 저장할 때는 이제 내가 보기 편하게 내가 메인을 작업을 했는지 이제 1번부터 24번까지 이모티콘을 다 완성을 했는지 순서를 정하기도 편하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고요. 얘를 다시 이제 png 파일로 그 저장하기를 해서 이제 내보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파일명이 이렇게,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요걸 다시 이제 컴퓨터로 업로드 한 다음에, 거기서 컴퓨터에서 다시 이름을 저장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모티콘을 저장할 때는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로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과 그잘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기본 이제 3000에 2595로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하얀색 배경으로 그냥 남겨서 해주고 이렇게 740에 640을 해줬을 때는 이제 배경을 이렇게 꺼져서 꺼준 다음에 저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어, 아까도 만들어서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삭제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이 저장된 것만 해서 png 파일로 내보내면 되거든요 내보낼 때는 이렇게 켜, 켜고 동작에서 이제 공유 png 보이시죠 png 눌러서 얘를 이미지 저장 누르면 이제 내이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 갤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 작은 걸로 봤을 때는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들어가서 눌러서 보면 배경이 검게 보이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되고 이거 이게 거이 이제 제대로 저장이 됐나 또 궁금하면 또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그냥 일반 그냥 아무 사진이나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동작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사진 삽입 눌러 줘요 여기서 png 이모티콘 저장한 것 중에 있잖아요 이중에 아무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 와 보기를 하면 되죠 그러면 어때요? 배경이 보여지는 투명한 이모티콘으로 잘 저장이 됐죠? 이렇게 저장이 됐으면 png 파일로 저장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충 해주셨던 질문은 정리가 된것 같아요 혹시라도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어, 그때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어, 다시 정리를 해서 어, 한번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